예수님이 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시겠어요? 이건 예수님의 인격이 얘기하는 겁니다. 그 나예요, 나. 예수라는 내 인격이 성령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들은 나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. 왜? 지금 하나님은 무형이라서 여러분 성령을 깨달아도요. 성령을 깨달아도 성령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이 성령의 뜻을 따르면서 여러분 인격을 바꾼 만큼 알아요.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시다. 다 같은 말 하죠. 곧 칭의만 얻어도 그런 말 나올 수 있어요.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느끼시는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이 구현하는 만큼의 사랑입니다. 여러분의 역량에 맞게 이해하고 계세요.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한 사랑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보면 놀리는 거예요. 성령이 저렇게까지 하시는구나. 자,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? 예수님을 봐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수 있습니다. 우리를 보면요, 좀 성령이 좀 모자라 보여요. 정보도 줬다 안 줬다 그러고, 찜찜의 신호도 보냈다 안 보냈다 그고 사랑도 좀 하려고 그러면 애고를 못 이기고, 애고한테 당하고, 내 성령을 보면 좀못나 보인다니까요? 내 애고의 그런 벽에, 벽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성령이 드러나기 때문에, 내가 허락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은 부분은 성령도 어떻게 못 합니다. 그래서, 나를 통해서 만나는 성령은 제한적인데 그럼 여러분, 인간이 하나님을 제일 온전하게 보려면 어떤 존재를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까?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만 보여요. 왜? 무형의 성령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없어요. 유형화돼서 인간, 인간의 인간 영혼을 통해서 드러날 때만 우리는 저렇 저렇게 성령이 저렇게까지 아시는구나, 저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, 저런 일까지 하시는구나 를알수 있는데 인간을 통해서만 여러분알수 있어요. 여러분이 볼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. 여러분이 예수님 옆에서 24시간부터 살아도 성령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령을 보는 거예요. 다이렉트로 보는 게 아니라. 다이렉트로 볼 수도 있죠. 우리 내면에서. 그런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. 실제로. 여러분의 한계 속에서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만 성령을 이해해요. 결국은 믿음이 제일 강한 분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된 분을 통해서만 제일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. 말하고 우리랑 함께 음식도 먹고 울고 웃을 줄 아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. 하나님이 말하시네. 그 말하면 하나님, 예수님이 나는 말하면 다 아버지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한다고 했으니 인격을 갖추고 드러나 있는 하나님인 거죠.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 하는 거 보고 나 말하는 거 듣고 그다 봤으면 알지 않냐?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실 수 있죠. 여러분도 그, 자 그런데 여러분도 다 그런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. 한 인간이 할수 있는 건 다른 인간도 할수 있어요. 그걸 아셔야 돼서 가능성은 똑같다는 거예요. 구현해낸 존재는 예수님입니다만 가능성은 똑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공동상속자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. 바울이. 우리도 공동상속자고 바울이 한 말이에요. 그리스도 경지까지 가야 된다. 우리도.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 갈 정도의 성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경지까지 갈 완덕에 이르는 성화를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꾸준히 닦아야 되는 이유입니다.